Peggy 12. 호두바로님이, 예, 무모한 도전을 하신다고 해요. 예, 라노크 있는데, 저걸 잡는다고 굳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힘안줄 거고, 딱두개 구슬만 가지고, 솔프를 해볼 겁니다. 자, 전진 하시죠. 저는 구경만 합니다. 어, 저게 이번에 신, 신캐죠. 월광무사라고 네. 스킬이 화려해요 확실히 아 라노크 이대로 끝난가요? 한대 맞춰야죠 그쵸? 역시 우리 라노크 아 미안해요 <웃음> 아드가 이겨야되는데 <웃음> 라노크, <화>, 라노크 화이팅 <웃음> <웃음> 아 그렇게는 안되죠 라노크 안돼 오해피어 오, 멋있었어 방금근 어허 야어어 제 각성했다 지금 저거 맞으면 아플거야 주심와 와잠는데좀 걸리긴 하네요 와 그래도 멋있어요 확실히 야 반피 다는거 보소 아 우리 호두의 운명을 이야, 잡으셨네. 에, 일로와, 에, 야 잡으셨네 아우 예 일로와 피줄게 축하드립니다 예 라노코 아, 이겼네요 예 아우 아유. 아예 아유, 하나 더 드시고 이거 보러스 <웃음>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이제 호두마루의 하, 호두.. 호두마루 vs 라노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 <웃음>